제2의 영상 있지? 스타트! 음, 일단 오늘은 멜론 이달 루키 사전 녹화를 하고 왔다 라디오에 나가는 거는 뭐 처음 우리 팀 모두 다 처음이었지만 되게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촬영 중에 손에 꼽히만큼 되게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되게 많은 경험이 됐다.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다 앞으로 뭔가 내가 자주 종종 듣던 라디오 같은 매체들은 뭔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면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음, 나름대로의 애드립도 치고 막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음, 그래도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하는 라디오였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다른 MC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또그때더 어려운 뭔가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되게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고 어 많은 앞으로의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오늘 이달의 루키를 찍었는데 이제 절반 지었고 절반이 나왔는데 다음번에도 정말 기대가 되고 어 되게 재밌는 컨텐츠였던것 같다 그만큼 뭔가가 요즘 이제 데뷔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음, 한 일주일 정도가 아, 일주일도 안 남았다.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엔진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? 어떤 면에서 좀더 발전하고 좀더 좋은 멋있는 제2가 될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좀 되게 심도 있게 하는 것 같고 음, 내 자신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내 자신이 스스로 여는 거기 때문에 음, 더 많은 내 자신에 대한 구상과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그에 따른 연습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 곧 있으면 데뷔지만 아직 진짜 프로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모자른 그런 실력이다 보니 많은 노력이 필요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반드시 엔진 분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데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. 짧지만 오늘은 여기까지.